상수 샤넬 양수 하나 줄까요? 어? 뭔데요? 샀는데 내가 형이 나랑 안 어울려서 하나 줄게 지금 있어요 언니? 집에, 있어. 아, 집에 있어요 아 맞죠? 윤희니 아또 보는 언니도 있네 매고매고 샀어요 나 옷은 보세, 진짜 보 많이 입거든? 근데 간만 에 샀어 나거 가잖아 나수록도 휴가잖아 아 일본 가는구나 응. 우리는 후쿠오카로 가 언니 후쿠오카가 뭐하는데? 후쿠오카로 가서 놀다가 신간세 타고 도쿄도 도, 도, 도 넘어갈 거야 온천하러? 아니 부산에서 가까워 직게비도 싸고 9만 더키안해 언니는 언제 가요? 태국? 어 나는 사실 언니가 2박 3일 정도 간다고 그랬잖아 태국을 그자 그래가지고 이때 가면은 나는 이때 따라가가지고 같이 옷 맞추고 뭐하고 나는 이제 이때 일본 갈라 그랬거든 가은 먹지 않는데 그거 가야 되는데 그 그래, 이때 가면은 나도 같이 따라가고 얼마나 좋아 그코치 어, 기다려주지 않아 내가 태국 갔던 다 떨어진 거 같은데 아 언니야... 어. 48년 동안... 꽃 <웃음> 많이 봤잖아! 2023년 꽃은 또 틀려요. 요 가게 나온 꽃들 많은데 뭐. 여, 옆에도 있네 언니야 여기그 <웃음> 꽃들 많이 많아서 피곤해. <웃음> 태국은 근데... 가게에 또... 쇼 발전을 위해서 또 가가지고 또 하는 거잖아. 여행도 가. 고쇼그 꽃도 맞추고 춰 얼마나 좋아? 그 꽃이야 다음 주에 보면 되지! 다음 주에 꽃들 좀... 아, 복고몸 빨리 치긴 해. 그치? 네.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직원 중에 제일 못매가 어. 얘가 제일 좋다두말 하면 말아, 입 아프죠? 옆에 있잖아. 아우, 진짜. 나는 뭐 하러 가냐면은 사실 이번에 가가지고 첫날은 빠지고 조금 하다가 빠지고 <웃음> 조금 하다가 그날 저녁에 그 후쿠오카 쪽에 온천이 있어. 온천하고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기차 타고 도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놀다가 도착을 서울로 할 거야. 서울로 도착을 해가지고 불을 뽀뽀를 한다 하겠지? 오고 요고 입꼬리 하고 부산 내려 가지고 또 있어요 또또 또 가야 돼요 저, 저기 센터맨 바빠요 요즘 사실9일 동안 그럼 몇번체크 가는 거예요? 나는 일본은 한2박3일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요. 아, <웃음> 가지 마요 매. 그래아 저는 태국에 가는 이유가 일단 도착하자 말자 어, 방콕에 노보텔에다가 방을 잡고 그 옆에 의상 있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의상 체크하고. 좀 줘가지고 빨리 만들어달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, <웃음> 밑에 밑 층에 보면 끼복 파는 데가 또 많아요. 그래서 그 끼복을 싹 사고 애들 엔딩할 때또 쓸만한 끼복을 또다 사오는 거야 색깔을. 그래 바빠 언니 생각해봐. 그 끼복 사러 갔는데 내가 한번 싹 입어보고 어우 얘저 괜찮다 이러면 또 들고 오는 거고. 나는 응. 언니 내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야. 이 가게 또 그거를 위해서. 맞잖아. 보기는 이쁜데 입어봤는데 별로인 거야. 그럼 어떡해 또. 또, 또, 또. 또 짱바가 나야 되잖아 아깝잖아 또 나하고 또최고 비슷한 친구들도 많으니까 아 여러분들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가주는 거예요. <웃음> 아, 그러놓고선 이제 나, 나는 이제 그 다음날 파타야로 넘어가서 공연을 세 개를 다 봐야 돼요. 또나 사실은 이번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이 있었군요. 여러분 그거를 실로한 보고 싶어. 그럼 영어 대화 너. 뭐가 뭐, 뭐가 필요해. <웃음> 그냥 가자 오케이? 오. 팽! 디스카운트 플레이즈! 그렇게 하면 돼!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계속 팽팽하잖아 그러면 은 결국에는 끝까지 이제 오! 노! 노! 이럴 때이 oh, 사람이 이제 노 no 한다 그러면 이제 더이상 못갖까 주는 거야. 아, oh, 오케이! Okay. 이러고 돈 주고 아 진짜? 여행 중 편한 사람이 안가였죠 나만큼 편한 사람이 어딨어. 요령한. 입맛도 잘맞아어 그 혼자 가요. <웃음> 왜 이러고 있어. 아, 안맞 아니, 내가 이 얘기를 몇 번, 몇번 했는데, 얘기할 때마다, 딴 얘기하고 가버리는 거야. 이언니고 나하고 가면, 나 알지도. 의견 수치면 계속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야. 너무 급해, 지금. 너네 휴가 맞추니까. 하긴, 맞, 니또 갈라면, 내 오. 휴가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.